잘 사는 방법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리니 나누며 살다 가자. 누구를 미워도 누구를 원망도 하지 말자.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적게 가졌다고 불행한 것도 아닌 세상살이 재물 부자이면 걱정이 한침이요 마음 부자이면 행복이 한 짐인 것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마음 닦는 것과 복 지은 것뿐이니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날도 많지 않은데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가슴 아파하며 살지 말자 버리고 비우면 또 채워지는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자. 웃는 연습을 생활화하라. 웃음은 만병의 예방이며 치료야 노인을 즐겁게 하고 동자도 만든다. 화를 내지 마라. 화내는 사람은 언제나 손해를 본다. 화내는 자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 사랑하라. 소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고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존중, 포용이니 나의 자유가 소중하듯 남의 자유도 나의 자유와 똑같이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라. 남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기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실수를 감싸 안는 사람이 되라. 남이 나의 생각과 관점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 단정짓지 않는 사람이 되라. 나의 사랑이 소중하고 아름답듯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이 작을 것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사랑 또한 아름답고 값진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누구 때문에라는 변명이 아니라 내탓시 하라며 멋쩍은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비하긴 인생길 결승점에 1등으로 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보다는 비록 조금 더디게 갈지라도 힘들어하는 이의 손을 잡아당겨 주며 함께 갈수 있는 사람이 되라 받은 것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늘 못다 준 것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오늘도 조바심 내지 않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레 잘 살아가자.